징조의 틈은 게임 시간으로 낮 12시에 진행하는 단체 퀘스트입니다. 요즘엔 장비가 좋아져서 소수 인원만 있어도 클리어가 가능하지만요. 서대륙은 십자별 평원, 동대륙은 이니스테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는 마을에 있는 모병관에게서 수락이 가능하며 1, 2,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퀘스트 보상은 명예 점수와 강화제 상자를 얻을 수 있으며 소량의 통솔력도 오릅니다. 어디 세력 채팅으로 납증 공대 모집을 할때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몬스터가 나오기 전에 미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납증 시간인데 공대가 없다면 어쩌냐고요 못하는거죠 뭐. 흔히 목자리라고 표현하는 몬스터가 출몰하는 지역은 정해진 장소 중 랜덤하게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륙 기준으로 루비 광산촌의 앞쪽 언덕과 수행자의 마을 인근 평지에서 나타납니다. 몬스터가 출현하기 전에 하늘의 표시가 나타나 알아보기 쉽습니다. 지역이 평화상태를 제외한 시기에는 적대 세력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율을 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서 혼자 어렵게 진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원정 대 원을 만났습니다. 이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또 점프하네요. 몬스터는 1단계 퀘스트부터 나오며 이후 2, 3단계 몬스터가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미리와서 대기하라는 이유도 조금만 늦어지면 1단계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낯징은 퀘스트를 통해서 명예점수를 얻기 때문에 햇살 담은 과주복료를 도핑하면 추가적인 명예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몬스터들은 강력하지 않기때문에 나오는 족족 죽이면 됩니다. 3단계 몬스터를 처치하면 마지막으로 돌격대장이라는 보스몬스터가두마리 나타납니다. 밤중에 보스몬스터에서 악몽 패턴을 제외하면 상당히 비슷한 공격을 합니다. 힐러가 있다면 소수인원으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나름 보스라서 많이 때려야 합니다. 또한 도의격 대장에게 근접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면역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딱 붙어야 합니다. 가끔 초보자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맞아서 죽는거 아닌가 하고 멀리서 때리시는데 돌격대장은 멀리 있는 파괴 세계 먼저 송대포를 이용하여 장거리 공격을 함으로 힐러에게 붙어서 힐을 받는게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돌격대장의 엉덩이 쪽에 있으면 범인 공격에 맞을 확률이 줄어들어 생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돌격대장이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은 패턴이 아닌 버그입니다. 서버 상태가 불안정할 때 가끔 일어나는 현상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가끔 마이클 잭슨도 따라하니 당황하지 마세요. 이번엔 초장거리 순간 이동을 시전하네요. 이렇게 따라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습득한 도육격대장의 장비류는 경매장의 30에서 50골드에 팔립니다. 분해하여 결정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 이득이니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한마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으면 됩니다. 불격대장을 처치하면 불격대장의 영혼석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왕녀 반지 퀘스트의 재료로 사용되므로 창고에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처치 퀘스트로 매일 습득할 수 있어서 상점에 판매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Good.